자 반갑습니다 각두의힘들 37번부터 38번 39번까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음이 고의 쓰임은 다양하다 해가지고 어, 연결음이 고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 연결음이 고를 공부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기 앞절과 뒤절의 사실을 뒤절의 사실을 어, 대등하게 버려놓은 경우 이렇게 첫 번째 것자 그리고 앞뒤절의두 사실 간에 계기적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계기적 관계라는 건 이제 어, 시간 흐름에 따라 이렇게 원인과 결과 이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앞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뒷절의 동작이 일어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섬세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대등적 연결음이 대든, 대등하게 연결된 거, 그리고 종속적 연결음이 종속적으로 연결된 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맞죠? 자, 일단, 어, 대등적 연결어미는 앞문장 뒷문장의 순서를 바꿔도 논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길을 걸었다 길을 걷고 밥을 먹었다 둘다 말이 되죠 근데 종속적 연결어미 보세요 똑같이 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앞문장과 뒷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논리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이불을 깐다 돼안돼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이불을 깔수 없을 뿐더러 이불을 깔고 나서 그 위에 잠을 자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불을 깔고 잠을 잔다 이것도 아 이거는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 보면 알수 있어 근데 자 어, 그들은 서로 손을 쥐고 팔씨름을 했다 이거는 뭡니까 앞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뒤절의 동작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 ᄀ 부분이 틀렸죠, 벌써. 자, C 봅시다. 나는 그가 정직하고, 아니, B 봅시다, B. 이거는 이제 봅시다. 그, 텍스트. 이거는 ᄃ에 해당하겠죠. 자 어머니는 나를 얻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라고 돼있는데자 업은 동작이 이루어진 상태로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뒷절의 동작이 일어났죠 그럼 이것도 디귿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나는 그가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직하고 성실하다 그러면 어 나는 그가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억에 해당하겠습니다 자눈 깜짝할 사이에 다리가 벌에 쏘이고 퉁퉁 부었다. 이거는 개기적 관계죠. 퉁퉁 붓고 바, 벌에 쏘이는 게 말이 돼?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만 쓰여야 되니까 니은입니다. 자그 책은 내가 읽을 책이고 이 책은 내가 읽을 책이다. 라는 것은 순서를 바꿔 봅시다. 이 책은 내가 읽을 책이고 그 책은 내가 읽을 책이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뒤절의 어, 순서로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흑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어, 정답은 4번이 되겠네4번 4번이 정답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그 간단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섬세한 구분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을 해봐야 돼 문장에 그대로 쌤이 한 것처럼 자 그리고 연결음이 가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로 나뉠 수 있고 대등적 연결어미는 순서를 바꾸도 논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종속적 연결어미는 순서를 바꾸면 논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8번입니다 보기에 기역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 아는 문장 안긴 문장 되어있습니다 자 아는 문장은 이렇게 문장 이렇게 있으면은 어그 안긴 문장을 품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안긴 문장은 품, 품어진 품 문장이죠 자 그래서 항상 관영절이 관용절, 관절 활용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뭐 명사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부사절도 있고 하겠지만 은 어,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주로 관영절에 의해서 어, 형성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해서 기역은 어, 신중하는 아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군 보세요 그는 고민을 가족들과 의논했다 자 그는 의논했다 고민을 가족들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이렇게 한 문장이다 볼수 있죠 근데 이제 그를 꾸며주는 게 그는 신중하다. 그는 신중하다라는 문장. 자 기획 같은 게 그는 신중하다 플러스 그는 고민을 가족들과 의논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다. 자 아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죠 지금. 지금 아는 문장은 그는 고민을 가족들과 의논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가 주어잖아 주어 그래서 신중한 그가 되버렸어 그래서 관, 관형형 전성음이 한 신중한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제 그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그가 이 전체 문장의 그 아는 문장의 주어와 똑같기 때문에 안긴 문장의 주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그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김 문장입니다. 아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라 안김 문장의 필수 성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가족들과 뒤끝에 정말은 생략이 가능한 성분이군, 친구들아. 자, 의논을 했다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이 부사는 필수적 부사입니다. 그래서 기의에 가족들과는 필수적 부사. 근데 디귿의 정말은 네가 들은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은 생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의적 부사라고 합니다. 수의적 부사. 디귿의 정말. 수의적 부사. 자, 니은의 먹기. 먹기는 안긴 문장의 부속 성분이군. 자, 니은 같은 경우에 보세요. 니은 너는 밥을 먹기 전에 어, 손을 좀 씻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밥을 먹는 겁니까? 너가 밥을 먹는 겁니다. 맞죠? 너는 손을 좀 씻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밥 밥을 먹다 라는 문장이 이제 전을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어 이제 밥을 먹다가 전을 꾸며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너는 밥을 먹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가 똑같으니까 안에 너가 사라지고 너는 밥을 먹다 먹기 전에 이제 밥을 먹기라는 명사절이 뭐를 꾸며주는 겁니까? 명사인 전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명사절이 관형형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명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거고 그럼 안긴 문장의 부속 성분이 아니고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 성분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부속 성분이 아니다 자, 니은의 너는 안긴 문장의 주어이면서 아는 문장의 주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디귿의 니가 와 사실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자 니가 들은 소문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자, 소문인데 어떤 소문입니까? 니가 들은 소문입니다. 그러면 니가 소문을 들었다. 들었다와 음, 플러스 어, 소문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어 네가 들은 해 가지고 소문에 이제 안긴 거죠. 그래서 어 네가 소문을 들었다는 안긴절입니다. 안긴절. 자, 네가와 사실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다라고 돼 있는데 자, 네가 들었다. 들었다의 주어. 그다음에 사실이 아니다의 주어. 자, 사실이 같은 경우에는 되다 아니다 앞에 있으니까 주어가 아니고 사실이는 보어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없을 때 보면 되다 아니다 앞에 이 이가 된이 부분이 전부 주어라고 생각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려 가지고 이거를 틀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이는 주어가 아니고 보어입니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39번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나오니 점어 나오니 어려서 나로스 놀아살 즐겨 놀이를 즐겨 법드롬 법듣기를 쓰리너겨 실케 여기니 하, 하거든 그러면 실케 여기 거든이겠죠 부채 부처가 자란니라셔도 자주 이르셔도 종하잡디 아니하더니 나르지 아니하더니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죠? 1대1 대응이야 굉장히 어 여, 이것만 보고 쫄지 말란 말이야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럼 부채를 통해 몸으로 끝나는 체언의 주격조사결혼했음을알수 있다 부처 부처겠죠 부처 그러니까 여로 끝났으니까 여는 모음입니까 모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격조사 이가 붙어서 모음에는 그냥 이가 붙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어,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주격조사 결합했음을 알수 있죠 자그 다음에 니라샤도 되어있습니다 니라샤도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두음법칙이 적용되면 이게 이르셔도가 될 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 정하잡디 해서 어, 이거는 어, 여러분 그 공부를 안하면 풀수 없는 문제였네 여기 잡이 있습니다 잡 삽, 잡잡 삽, 잡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체 높임 선어말 오미죠 그래서 주체를 높이는 게 아니고 객체 높임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야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다 그래서 어, 부처께서 말하더라도, 어, 따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말한 것을 따르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어, 부처께서, 부처께서 또는 부처가 이르는 말을 높이는 거겠죠. 자, 어려, 어려부며를 통해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는 의문인 순경은 비읍이 쓰였음을 알수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이를 통해 현대국어 다른 형태의 관형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사람의. 그래서 어, 아래 아에 이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관형격 조사가 형태가 다르죠. 지금 우리가 쓰는 관형격 조사는 의자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어,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이 말도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다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3번입니다. 3번. 자 그럼 여기까지 어. 엄매 37번에서 39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어, 38번과 3 9번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공부를 안하면 풀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적용되어 있었는데 어,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아주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진짜 거짓말 하고한 2시간씩 2시간씩 4주만 하면 무조건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시간씩 4주에 해봐야 시간적으로 따지면 어 4주니까는 28일 28 곱하기 2 해봐봐 그럼 56이잖아 56시간만 있으면 여러분 1등급 받습니다 얼마나 좋아 맞죠? 그래서 어 이렇게 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